자, 저번 시간이어서 계속 게임을 진행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레노입니다. 응? 아, 시작하자마자 또물 마시고, 감염된 애가 생겨났죠. 사실, 우물을 좀 여러 개 만들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그냥, 학교를 만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디 갔니? 그래 이아이죠자 치료합시다. 호이 I 음, bet 자두 번째 후보자는 누굴까요 종교활동, 의료지원, 아 노인복지시설, 어음 그래요. 뭐 어쩔 수 없지. 아 근데. 사람들이 너무 빨리 늘어나고 있어서 쉽지가 않아요. 자, 저번 시간에 고민했던 그 소비속도보다 생산속도가 이제 더 많아지기 시작했죠. 이거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펌프를 좀더 지어봅시다. 여기 하나 더 짓고 있죠. 호잇! 자 우선순위 올립시다. 이렇게 해놓고 저희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공원을 지어놨으니까 좀더 행복해질 거예요넌또 왜? <웃음> 자, 치료합시다. 후잇! 아, 또 누구야, 이거? 에라이? 자, 옮길 수도 있으니까? <웃음> 아, 너네들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아, 왜 그래? 치료할게요 됐어요 그나저나 이제 마을이 커지니까 점점 유지보수 시설을 어, 좀더 지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연구가 완료됐으니까 음, 본격적으로 최고 시설을 만들긴 해야 될것 같아요 어디 있더라 최적장 여기 있죠 그 전에 아, 이 너겟 힘을 올리고 싶긴 한데 아니면.. 그래 물 먼저 해결하는 게 낫겠다 자 이거 두개한 다음에 교육을 연구합시다 일단 고기.. 고기는 딱히 문제가 될것 같진 않을 것 같아요 일단 나중에 부족하면 뭐 농장을 여러 개 지으면 되니까 아 이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빠져도 되니까요. 그쵸? 헉! 멸균! 음.. 이거 좋겠군. 자 그럼 교육을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수학은 뭘까요? 그래 기술자 오두막 이거 중요하죠. 아.. 풀이 다 썼어요. 이쪽도 중요하니까 여기도 연구를 합시다. 일단은 지금 어 급한 게뭐 병에 걸린 거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이제 건물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지금 원한 <웃음> 지역을 넘어선 것 같아요. 일단 이쪽에도 제가 기술자 오두막을 만들긴 했어요. 근데 반대쪽 있죠. 이제 반대쪽에 제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확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쪽도 구역을 만들어야 된다. 일단은 음.. 여기다 짓는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지을게요 호잇! 감시탑은 하나 만들어놨으니까 뭐.. 별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 우물도 업그레이드 시킵시다. 호잇 응 음, 됐어. 자물 생산량 180까지 늘어났죠. 좋고요. 아아아 아, 아, 아, 아, 알고 있습니다. 아. 아니 제가 열심히 짓고 있는데요. <웃음> 음 쉽지가 않네요. 일단 이쪽에는 우물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사실 자 그래도 일단 저장량이 많은 곳을 찾아서 지어주긴 해야되겠습니다 <웃음> 노인복지라니 에라이자 이렇게 하고 이 안에다가 우물을 만들게요 아까 수치가 떴었는데 어디갔지? 자 180... 아니 18,600 300으로 만족을 합시다 일단 여기다 지을게요 여기다 지으면 아니! 물 마시러 가지지 마 어, 됐어요 이제 업그레이드 해야 될 시설들이 좀 여러 개가 있긴 한데 자 이런 거 업그레이드 시키고요 이 우물도 업그레이드 시키고요 여기도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됩니다 이거를 업레이드 시켜야지 우물 생산 속도가 늘어나니까 괜찮아지겠죠? 이야 이 화면 움직일 때마다 찌걱찌걱거리는 소리가 들리죠? 아 얘들 아, 번식 너무 빨리해요. 그쵸? 얘 치료합시다. 일어나 됐고요. 음식점 음업레이드 시킵시다.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 중요해요. 일어나. 자. 그래도 다행인 거는 아.. 얘또 걸렸네. 넌또왜 그래? 아니야. 어, 아닌 것 같아요. 자, 우물들 거의 다 업그레이드 시켜놨죠. 그래. 됐니? 자, 음식 점도 업그레이드 되기 시작하고 있고요. 이게 완성이 되면 음식의 효율이 좀더 올라갈 거라 생각이 돼요. 그쵸? 아, 치료합시다. 일용. 됐고. 학교. 학교를 빨리 지어야 돼요. 또야? 야 우물이 있는데 왜 그래 여기 우물 없나요? 지어줘야 되나? 있잖아 그래 이 자식들 안되겠는데 아니 잠깐만 여기까지 어 이런식으로 음. 가시면 안되죠 여기다 우물 하나 지어주고요 여기는 매장량이 상당히 좋네요 여기다 짚시다 하나 짓고 감시타워 하나 짓고요 자 여기다가도 감시타워 하나 집시다 됐어요 아 너무 빨리 확장하잖아 <웃음> 감당도 안 되게 잠깐만 이거 아직 아픈 애들 있나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웃음> 또 시작이야 어 여기에 우물 있잖아 이거 먹으면 되잖아 그치 야 우물 생산 속도 빨라졌죠 확실히 업계에 어, 대한 보람이 있어요 그쵸 자 이제부터는 이제 교육을 배울거고 이제 앞으로 그래 그래 발당합시다. 또야? 누구야? 너니? 치료. 학교를 빨리 만듭시다.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좀 물을, 음, 올반대에서 마실 수 있게끔 <놀람> 좀 조치를 해야 될것 같아요. 아, 같아요. 아, 아, 알고 있어요. w <놀람> a 자, 우물 하나 더 지읍시다. 안되겠다. 아, 이자식들. 너무 말이 안 들어요. 나중에 이쪽에다가도 지어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긴 한데. 음, 여기다 지으면 좋겠네요. 되나요? 돌려봅시다. 분명히 마크가 떴었던 것 같은데. 에이, 그냥 여기다 지을게요. 이쪽에다 물 짓고 또 아픈 사람 있나? 어, 또 있네요. 너니? 어?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어느새 벌써 96명이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아, 빨리 멸균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이쪽에도 물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죠. 다행이고요. 먹는 것좀 봅시다. 지금 조리된 음식이 많이 부족하죠? 조리된 음식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호이 이렇게 지정을 해야 돼요. 나중에 정 안되면 음식점을 하나 더 지정해야 되구요 할당합시다 옅 갑시다 그리고 이쪽도 음식점을 하나 만들어 줄게 아 너무하네 얘죠? 치료? 이렇게 하고 자 반대쪽에도 음식점을 하나 만들어줄게요. 도움이 될것 같아요. 자 가을이 온다고 메시지가 떴죠? 저물 없다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물 마시러 가세요 빨리. 자 음식점 음식점을 여기다가도 하나 만들게요. 현재서 방법이 없죠? 이렇게 할게요. 아 그래 그래. 좀만 버텨봐요. 나중에 어디 있더라? 제가 수학 먼저 연구하기로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기술자 오두막을 업계들 시킬 수 있으니까 그때 괜찮아질 거라 생각이 돼요. 좀만 버티면 돼요. 자, 그리고, 이쪽도, 어, 그래. 자, 빨리 학교를 만들게요. 학교. 학교 어디 갔니? 자, 똑똑해집시다, 다들. 요즘 들어서 지식을 너무 소리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참 문제가 많죠. 자, 학교를 빨리 지읍시다. 지성을 갖춘 사람이 돼야지. 자, 이제 썩은 물 그만 먹고. 일단 학교는 여기다 짓겠습니다. 여기다 짓고요. 그리고 음식점도 반대쪽에다 하나 더 지을게요. 헉! 왜 이렇게 힘들어요, 이거. 아, 쉬어, 쉬어, 쉬어, 빨리 쉬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반대쪽에 음식점 하나 더 짓고, 여기다 지을게요. 가능? 가능. 여기다 짓읍시다 그리고 이쪽도, 공원을 만들긴 해야 될것 같아요 아, 여기 공원 있구나 그러면 괜찮,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정확히 뭔 단어인지는 모르겠는데 뭘 의미하는 거죠? 이거좀 확인해 봐야겠는데 자 그래서 빨리 학교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먹을 게 점점 부족해지기 시작했으니까 그 농장을 하나 더 만들게요. 종류를 좀 다양하게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 여기죠. 자 숲에서 만들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자 이쪽에 만들 수 있니? 안되는구나. 그래요 여기는 만들 수 있네요. 여기다 만들게요. 음, 저잘 버티고 있는 거 맞죠? <웃음> 사람들이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니까 적응이 안 되긴 한데 뭐 별일이 없을 거라 생각이 돼요 지금 아 그래 빨리 수, 수리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수리 해줘야 되는데 아 하고 있네요 다행입니다 나중에 기술자 공방에 이제 4명씩 들어가기 시작하면 음, 별일 없을 거예요. 자 우물은 이제 괜찮아졌죠? 좀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 봅시다. 다했네. 그럼 끝. 그 다음에는 자그 전에 이야기한 대로 광어까지 연구하고 그 다음에 생물학 멸균까지 할게요. 백금까지 하고 농장 이것도 좀 중요하긴 한데 저의 채석장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먼저 한다음에 여기 있는 거 연구하도록 할게요. 물론 무게 훈련도 좀 중요하긴 합니다. 하, 일단은 여기까지 간 후에 이거를 연구해 볼게요. Onwards and upwards. 뭐 뭐라고? 아, 제대로 못 들었어요. 뭐라고 했는지. 자, 그나저나 지금 아픈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없니?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아니, 무슨 벌써 106명이야? 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난 지금 농장을 좀더 지어야 될것 같고요. 나중을 대비해서 약초도 좀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병원. 병원도 좀 개선을 해야겠죠? 자, 그쪽도 교사 할당 합시다. 그래 그래. 야, 드디어! 됐어요. 사람들 더 지정합시다. 일단 음식점에 3대 no 배치시키고 그 right 기술자 오두막은 헉 철이 필요하구나 그래요 다음을 기약할게요 일철 얻을 때까지만 좀 버티고 지금 또 우물이 부족한 것 같아요 우물도 짓고 펌프도 만들고 그렇게 해야될 것 같아요 have 하고, 뭐라고? i 아. 아휴, 겨울 되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니. 자 일단 이렇게 하고 또 우물을 지을 만한 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을 봅시다. 그리고 얘들이 그 자기 꼴린 대로 또 확장했는지 확인하고요.는 을 하고 있네요. 너네 참 놀랐구나. 아, 그래 알아서 하래 그래. 음 그리고 이 빨간색 아이는 누구죠? 음 아니구나 제가 잘못 봤어요 자 그래도 이제 벽돌하고 널빤지가 좀 있으니까 저 별일 없이 잘 버티고 있네요 행복합니다 아 잠깐만 너네 왜 이쪽에다가 집을 지을까? 일단 보호를 해줘야겠죠? 일단 여기다 지어야되겠어요 여기다 짓고 우물은.. 어.. 안될 것 같아요. 이게 사막이잖아요. 그쵸? 지금은 겨울이니까 이렇게 수치가 높긴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아니야. 겨울 때 이렇게 물이 쌓일 테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도 더 지을게요. 우리 배운 사람들이 많아져야지 좀 괜찮아질 겁니다. 소방서도 이제 조만간 생기겠네요. 자, 학교 어디 갔지? 여기죠. 학교는 여기다 지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자리가 있나? 어 있네요 자 이렇게 찍겠습니다 와우 지금 어 슬프네요 자, 숲에서 챙길 수 있는 게이 녀석이죠. 잘못된 계절이라고? 뭐 어쩔 수 없지. 할당합시다. 아, 어, 유지보수해야 될게또 많아요. 지금 얘가 돌아다니면서 수리를 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좀 슬프네요. 야, 빨리 채석장을 만들긴 해야 될것 같아. 광업 자, 무슨 건물이 나올 수 있을까? 한번 볼까요? 광업 가스광산? 음.. 잠깐만 가스광산 가지고 지금 뭐 하려고 어, 일단 지어보긴 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매장량이 또 정해져 있네요. 일단 노란색이 적합한 공간인 것 같아요. 와우. 한 800대에, 아, 이 초록색이 제일 나은 공간이구나. 그럼 여기다 지어야겠네요. 자, 우선은, 857로 만족을 할게요. 더 이상은 안 되는 것 같아. 861 여기요. 여기다 지울게요 나하 누굽니까? 너요? 온기 회복 병원도 좀 지어야겠네요. 자 병원 병원 병원 병원을 찾아서 지어줄게요. 자원관리 말고 방어조 이쪽에 다 지어줄게요 아 자리가 마땅한 데가 없네요 여기 가능할까요? 안되네요 이쪽은 어때? 가능? 불가능 여기는 어때? 여기도 안되고 그 이쪽밖에 답이 없잖아. 여기는. 여기도 안되고. 그러면 여기다 지어야 돼요. 자리가 여기 밖에 안나는 것 같죠? 그래요. 일단 여기다 지어줄게요. 자 이렇게 하고 회복해져라. 자 감시탑. 자 이렇게 지정하고 알고 있어요. 지정할게요. 자, 자더 감염된 사람이 있나요? 없죠? 여기 감염됐구나. 행복해졌고. 여기도 묘지가 필요하나? 자, 원기 회복. 됐어. 좋아요. What is it you're hoping to see exactly? 안 보면 되잖아요. 아, 참. 아, 이 사람, 안 되겠구만, 이거. 자, 물을 좀 많이 마셔줬으면 좋겠고. 여기다가도. 음. 아, 이거 애들 계속 확장하느라 이거 쉽지가 않네요. 고민이 되는 거는 인프라를 얼마 정도로 이렇게 설정을 해야 될지 이게 아직까지 감이 안 잡히기 때문에 좀 머리가 아프긴 해요. 그래도 이제 마을이 멀어진다 싶으면 그 감안하고 이렇게 좀 짓고 있긴 한데 나중에 진짜 전기나 그런 게 들어가면 그때 또 머리가 아파지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자 멸균 얼마 안 남았죠? 너희들 이제 똑똑해져라. 오, u f 다워 저리 가요. 우리 쪽 오지 마시고. 그리고, 음, 낚시터도 좀더 지어도 될것 같아요. 자아 어잇 뭐 뭐라고? 어디 봅시다 석재랑교환하고 싶다 아이 그럼 좋지 나야 그리고 트레이드를 어떻게 하면 좋나 나봉하고 석재, 벽돌, 널반지 이거 우리 건거 같은데? 너네 철 없니? 강철 없니? 여기 있다. 힘. 근데 잠깐만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가 누구죠? 얘네가 상대쪽이겠죠? 그러면 이거 우리 필요한 게 없잖아 석재는 좀 필요하겠다 한 10개 정도 구하고 그 다음에 나무를 좀 제공을 해 줍시다 이 정도면 만족하니? 오이 됐어 만족했대요 다행이네요 여긴 또 어디야 잉 잠깐만 <웃음> 아니 야 너네들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얘들이 지금 미친듯이 확장을 하고 있어요. 아 내가 이런 걸 원한 건 아니었는데 우물도 지어줘야 되잖아요. 일단은 여기다 하나 지어주고요. 아, 이쪽에다 지어도 되겠네. 잉? 왜안 지워지지? 반대로 지어야 되나? 그래 여기다 지울게요 그래 이제 생산량이 어... 아니 물 소비량이 많이 올랐죠 날라갔네 설마 쟤들이 와가지고 우리 납치하고 그러는 건 아니겠죠? 그쵸? 그러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자 일단 저수조 좀만 더 만들게요 음, 아니 왜 이렇게 망가진 건물들이 많아 이거 빨리 수리해야 되는데 뭐 이거는 철을 생산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체석장 지금 만든 중이죠. 연구한 중이죠. 이거 연구 완료되면 이제 체석장 만들고 철을 뽑으면 될것 같아요. 물론 재련 과정이 있을 거라 생각이 돼요. 저는 분명히.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연구할 거. 일단 이거 먼저 연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합시다. 아니야 잠깐 이거 뭐야? 소방서? 음 기적이 필요하면 음, 막 이거를 하는 게 맞긴 한데. 아 여기에 금속 광산이 있었구나. 그 다음에 이 지지락 한 다음에 자, 너겟 체력 올립시다. 그리고 난 후에 이쪽 찍을게요. 자. I've always wondered. 어디 있어? 돌광산. 자, 드디어. 돌광산이 생겼습니다. 좋네요. 일단은 여기다. 833. 어, 여기 맞네. 1581. 2000. 여기가 한계인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지을게요. 뭐 길은 알아서 만들거라 생각이 돼요. 그러고면 잠깐만... 저기다가 또 감시타 만들어줘야 되잖아. 만들어줄게요. 음, 이쪽은 만들 수 있네요. 자 이렇게 하고... 건설! 일단 돌광산은 만들어졌으니까 다음번에 돌이 부족한 문제는 이제 없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진행을 할게요. 지금 갑자기 인원이 막 70명, 80명씩 늘어났죠. 지금 적응이 안 되는데 그래도 좀 노력을 해 봅시다. 감만잘 잡으면 어떻게든 버틸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자, 어찌됐건 오늘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할게요. 장시간 동안 봐주시느라 감사하구요. 다음에 뵙겠습니다.